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나한테 술 따라 버라고. 응. <웃음> 어, 서른번아. <소름 돋아. 웃음> 연인에게 정 떨어졌던 순간에 대해. 그런 측으로 작성해주세요. 정 떨어졌던 순간? 잠깐만. 언제? <웃음> 2016년도 목도리를 하던 그날 그때였어요. 24살. 때 23살 사회 초년생 월급 날에. 월급 얼마였나요? 엄청 작죠. 2017년 여름 대학교 졸업 시즌 때였어요. 2013년도 파릇파릇한 대학생 무렵. 바람 살살 부는 네, 분위기 되게 좋았던 이 작가야. 그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. 학교 근처에 있는 사람이. 좀 별로 없었던 술집에서. 인천 부평에 있는 테마의 거리에 사람이 엄청 많은 그런 고깃집에서. 21살 오빠인데 뭐 학교에서 나름 잘생겼다고 좀 유명했었던 로이 나보다 3살 많은 백설기 떡처럼 생긴 남자친구다. 백설기 떡은? 떡을... 네모나고 갑지게 생겼어. <웃음> 아직 대학생이어서 부모님 사정이 되게 좋지 못한? 먹는 거를 되게 좋아했고, 덩치가 되게 컸어요. 어, 나보다 두살위 오빠였고요. 키는 컸고, 좀 이목구비 뚜렷한 약간 유학생 스타일? 아, 술집에서 자기 후배한테 술 따라주라고 했던 진짜 최악의 경험을 했어요. 하늘에 따르라고. 아니, 아니, 나한테 따르라고 했다니까. 아 진짜? 코자리 삐져나온 남자친구 때문에 조금 장 따라지는 경험을 월급날만 되면은 쏴야 한다면서 좋은 곳을 이제 다 알아놔요 그런 다음에 고기랑 술을 진짜 미친 듯이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얻어먹었던 적은 열번 중에 두 번? 그래서 여행을 가자고 조금씩 이야기하다가 갈 것처럼 이야기하게되는데 확답을 안 줘서 확답을 안 주냐 하니까 누나가 저랑 여행을 가지 말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번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한테 술 따라 봐라고. 제가 술을 못 마셔서 먹는 거를 같이 옆에서 지켜만 봐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먹지도 않은 저한테 후배한테 술을 따라 주라고 하니까, 길을 걷다가 올려다 봤어요. 코털이 나보고, 어, 기운아, 안녕. 난 코털이야. <웃음> 이모, 여기 처음처럼 한 병이 고기 1인분 추가요. 아니, 이날 아니면 언제 먹겠냐면서. <웃음> 어, 서른보다. 이럴 거면 나랑 왜 사귀나? 나 친구랑 여행 갔다 올게 하는 거? 그런 말 한마디 못 하나? 그럴 거면 엄마 아빠 누나랑 평생 살지 왜 나랑 왜 사귀지? <웃음> 아 진짜 밖에서 뭐 이러고 다니나?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왜 이렇게 무례하겠구나? 어... 나 보러 나오는데 한 번은 겨, 거울을 보고 나오지 않나? 좀 신경을 들쓰고 나오나? 내가 벌써 편한가? 그때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딱 돼지 같다는 라 생각을 했어요 내 네, 월급날만 노리는 돼지 같다. <웃음> 네,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먹겠다는데 먼저 제안을 해서 나를 신나게 했고 그래서 내가 막 계획을 했더니 어,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누나가 여행 가지 말래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나를 그만큼 안 좋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잘 먹고 잘 살아라, 문화랑. <웃음> 그, 어느 정도 잘못을 저, 저질렀더라면 저도 이해를 해줬을 것 같은데,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, 그 사람의 본질을 본 느낌? 이렇게 허세에 쪄둔 놈이었구나. 진짜 좋아했던 마음이 완전 싹 사라지더라고요. 너무 컸어요, 충격이. 나는 또 자기 보겠다고 막, 깨끗하게 꾸미고, 만나기 전에 막 저기서 보인다 그러면은 막 걸고 해가지고 막 이러고 봤는데, 음, 핸드폰 볼 시간도 없었나? 되게 먹는 모습이 처먹는 걸로 보이면은 그럼 끝난 거라고들 하잖아요. 약간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맞나?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그게 한 번이면 괜찮았어요. 만날 때마다 똑같은 치제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. 그 응. 결혼 그거 때문에 헤어졌네요. 쌓이고 쌓여서 참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. <웃음> 진짜 열받아서 다음날 바로 헤어졌어요. 진짜 하루라도 같이 있기 싫었어요. 그걸 참아가면서 어느 정도 사귀다가 제가 지쳐서 헤어졌던 것 같아요.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귀었을까. 안 음. 한 번씩 음. 코를 확인해 보시고 음. 잘 쌓아왔다고 생각한 관계도 나를 배려하고 위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. 한번 잘해주는 것보다 한번 싫은 짓안 하는 게맞다고 지키지 못할 말은 안해 줬으면 좋겠고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상대방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요? 연인 관계여도 선은 넘지 말자 코털 제거기를 사줬어요 이거 좀 쓰라고 근데 안 써요 헤어질 때 그냥 그걸 저한테 다 줬어요 좀빈정이 상했던 거 아닐까요? 아 그런가? 그래서더 한번 봐봐라 이런 식으로 막